치즈 스팸! 계란 3개 하면 거의 1kg를 먹는 거야, 오늘. 아, 잠깐, 좋죠? 뭐, 치즈 보이는 거. 끓이면서 계란 후라이를 하고, 물을 끓으면 딱 넣고. 우와, 헐! 와우! 내가 거의 박장 나. 아드즈 어디 갔냐? 뭐야? 불닭 볶음면 먹을까? 계란 후라이 세개 부치고 치즈 스팸. 밥 도둑 스팸 불닭 도둑 계란 치즈 스팸은 밥일까 불닭일까? 홍사운 구독해 주세요.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. 응! 불닭 볶음면 세 봉지에 계란 후라이 그리고 치즈 스팸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치즈 스팸이 인터넷으로 봤는데 안에 치즈가 잔뜩 차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구구 제가 딱 봤는데. 점원, 구석탱이 하나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일단 좀.. 어? 사진이랑 다른데?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썰어 먹어야 되나? <웃음> 이렇게? 이렇게가 아니라?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, 엄청 짠데? <웃음> 어, 얘랑 먹을 수 있나? <웃음> 무섭다. 아 엄청 뜨거울 것 같아. <웃음> 김 나는 거 보여 이거? 불도 오랜만에 먹는데 맵다다 아, 물을 너무 좀 이렇게 자작하게 할 걸. 근데 이것도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취향 차이가 있더라고. 어떤 분은 이렇게 뻑뻑하게 먹는 거 좋아하시고, 어떤 분은 약간 이렇게 자작자작 국물 있게해서 먹는 걸 좋아하시고 하는데 이번 거는 약간 좀 꾸덕꾸덕. 아, 어, 근데 계란... 계란 진짜 잘 어울리네 아, 불닭 맵네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왜 통삼겹을! 어 대, 대박인데 와와 이거 어떻게 먹지 <웃음> 잠깐만. 아니 저는 이렇게는 처음 먹어보는데 많이 드시잖아요 통막 스팸에다가 막 이렇게 야 이건 사람 먹으러 아 <웃음> 이렇게 하면 <아무튼> 좀 너무 <웃음> 저는 계란후라이랑 먹는 게 <웃음> 맛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거의 소금물 먹는 느낌인데요? 와... 계란후라이가 진짜 깡패네 깡패. 맛깡패 그리고 맛칼비도 좋아요 맛칼비 하자 제가 방금 생각한건데 <웃음> 맛 대비 칼로리 스팸보다 칼로리가 낮은데 계란이 훨씬 맛이 좋으니까 맛칼비가 좋은거지 계란과 불닭의 조합은 맛칼비가 괜찮다 물론 불닭 칼로리는 좀 세지만 어쨌든 조합으로 치면 괜찮아 어, 아직 반숙인가? 와 지금 거의 한두 봉지는 다 먹은 것 같은데 지금 딱 배가 적당히 이는 아니고 조금 많이 부릅니다. 아 근데 얘야 이야... 그냥 구워 먹을까? 음, 치즈 스팸 별로 <웃음> 별론 것 같아요. 음. 차라리 그냥 스팸이 나온 것 같고 이 뭔가 이 치즈가 치즈 향이 안 느껴지고. 그 치즈의 약간 식감만 느껴져요. 커스터드 크림 같은 거 먹을 때, 슈크림 같은 거 먹을 때 느껴지는 막 그런 식감 있잖아요. 그런 식감이 느껴지면서 짠 스팸에 좀더짠 느낌? 근데 제가 불닭을 먹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, 치즈의 풍미가 현재 제 이완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. 아, 맞다. 참. 콜라. 가져 밥 가져오는 김에 한번 이렇게 구워봤어요. 짠.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치즈가 많네요. 그래서 이게 낀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길게 썰어줘야 약간 이런 비주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밥이랑 먹어볼게요. 급이면 그 엄청 크구만. 역시 스팸은 밥이네. 어 치즈향이 느껴진다. 느껴져요. 상상을 해보세요. 자, 봐요. 밥에 체다치즈를 얹어요. 일단. 그 위에 스팸을 얹어요. 먹어요. 그 맛이에요. 그래서. <웃음>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밥 반찬으로 먹기엔 좀 그런 것 같고 왜 스팸으로 막 김밥 같은 것도 싸고 이러잖아요. 뭐 그런 거할때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? 근데 또 이렇게 막 해놓으니까 또 왠지 막 얘랑 같이 이렇게 불닭이랑 이렇게 해서 착! 해가지고 이렇게 착! 먹으면 왠지 엄청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. 잘 먹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계란이랑 같이 먹는게 진리다 그러니까 진린다는게 아니라 진리 그리고 스팸은 밥이랑 먹는게 진리다 <웃음> 어, 맛칼비는 불닭에 계란이 짱이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